저번 영상에 이어서 캐릭터에 대한 정보인데요 생각보다 캐릭터별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나 공식 카페에서도 그냥 사냥 모습을 보여줄 뿐각캐릭터의 설명이 없더라고요 특이한 건랩 없이 스탯을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스탯 초기화도 있는 걸로 봐선 클래스별 자동 스탯이 아닌 유저가 직접 찍어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별 무기를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전장에 따라 맞춰서 바꿀 수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클래스별 사냥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12일 사전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니 하실 분들은 미리 다운 후 서버를 골라보세요. 현재 열린 서버는 총 5가지입니다. 나이트는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무기와 양송대검을 사용하는 무기 두 종류로 나눕니다. 검, 방패를 사용할 경우는 안정적인 공격력과 탱킹력을 보유할 수 있고요. 양송대검을 사용할 때는 강한 공격력과 명중률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쌍검과 크로우로 사용하는 어셋이는 쌍검일 때는 안정적인 데미지와 명중률 크로우 사용시에는 높은 치명타율과 강한 치명타 데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격 속도는 어, 둘다 비슷해 보이네요 레인저는 활과 속궁 두 가지를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활 사용시에는 폭발적인 데미지와 높은 치명타율을 보유할 수 있고 속궁 사용시에는 강력한 스킬 데미지와 명중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자드는 지팡이와 완드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. 지팡이 사용 시에는 높은 마법력을 통한 강력한 스킬 데미지. 완드 같은 경우는 높은 명중률을 통한 공격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. 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를 착용해서 또 공격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 주기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바로 오픈을 하니까 직접 해보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왠지 레인저가 딱 봐도 치킨하기 좋아보여서 한번 레인저로 잠깐 해볼까 합니다.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꼭 부탁드립니다.